한국인의 유전자 유형은 비교적 특별합니다. 한국인은 한족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면서 만주족, 몽골족의 유형 또한 보입니다. 또한 매우 독특한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O2B 유형입니다. 이 O2B 유형은 다른 민족에서는 보기 힘들고 오직 동북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한족이 O2B 유형을 보인다면 한반도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유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면서 한국인에게는 없는 D2 유형이 있습니다. D2란 후카이도의 아이누족에게 있는 유형으로 따라서 일본인은 초기 한반도의 이민자와 일본열도의 토착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혼합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일본인은 혼합된 유형으로 윗부분의 아이누족 유형과 아랫부분의 한국인 유형이 혼합되어 바로 일본인의 유형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도레인을 중심으로 원주민이 결합하여 일본인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와 부합합니다. 지금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Yes.